이 동사의 주체가 네. 이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네. 동명사는 네. 본동사의 주체를 따라가요. 그니까이 아, 네. 빙은의 네. 주체는 아이인 거죠. 이 똑같이 아이. 아, 네네. 데 이게 모든 본동사에서 그렇게 준동사에서 그렇게 쓰여 요 빙. 아시겠죠? 네네네. 할것 같아요. 음, 그럼, 이거. 이렇게 하면, 근데, 행이 네. 주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그럴 아, 경우에는, 네, 그렇죠. 네, 네, 네. 얘가 있는데, 그럴 경우에는, I'm, p r o u d 네. of, 네. 목적격이나, 격을 써주고요, 그대로 네. 써주면 돼. 아. 어, 예를 들면, 뭐, 그 사람이, 그 남자가 학생인 게 자랑스럽다, 이러면,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? 힘을 써주고. 네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념소 구독자 여러분.